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4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우선, 지난 2차 거, 지난 2차 목요일 방송 복귀 먼저 하고, 어, 이번 2차 거,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난 회차 목요일 방송 복귀입니다 어, 용지 분석 첫 번째는 어, 이렇게 두 개를 올려드렸죠 어, 오 좌측 사선하고 이 우측 사선이었는데요 어, 이게 이연멸이었어요 그래서 헌터가 기대하기는 초록색에서도 한개 이상 나오고 하늘색에서도 한개 이상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 초록색에서만 나왔습니다 23번 나오고 어, 이 우측 사선은, 어, 이번 에차에 다시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어, 이 가장자리수, 이 가장자리수가, 어, 이련매이었기 때문에, 어, 여기가 필출이다라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죠? 여기는 뭐,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죠? 어, 여기에서는 3번, 6번, 또 22번,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웃음> 어, 다음은 어, 용기 분석 두 번째 알박기수였었죠저 어, 지난 2차에 알박기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어, 지난 2차에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첫 번째 거에서 6이 나왔고요 어, 두 번째 거에서도 어, 6이 나왔죠 어,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어, 보너스 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70인데,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2차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고, 어, 두 개가, 두 개의 그룹은 나왔죠?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리였는데요. 어, 1008 주기였어요. 이게 5연멸 중이라서, 어, 이제 출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이번 2차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1008 주기였는데요. 자, 지난 2차 목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이번 2차 겁니다. 어, 이번 2차 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어, 지난 2차에 전멸을 했죠. 여기 이 어, 우측 사선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사면멸 어, 중인데요. 어, 이번 이차에는 헌터는 필출할 거로 보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83, 21, 26, 34, 39 여기가 현재 어, 사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이차에 여기서 어, 역시 헌터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모르죠 또 로또는 어, 늘 그런 건 아닐까 아, 또 전멸할 수도 있겠죠 아, 통계상으로 볼때 여기가 훔쳐는 어, 필출 가는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두번째 알바키 수입니다 알바키 수가 막 쏟아져 나오다가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몇개안 돼요 이번이자에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첫 번째는 70입니다. 어, 지난 2차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전멸을 했죠. 어, 7, 16, 25, 34, 43. 이렇습니다. 어, 헌터 자료상으로는, 어, 이 34를 빼고 나머지 4수는 네다 좋아보여요. 헌터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어, 출 가능성이 헌터 자료상으로는 높아보여요. 어, 현재 사연물 중이라서, 어, 이제 출 가능하다고 어, 보입니다. 어30 헌터 자료 상으로는 34 하나가 나빠 보이고 나머지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것들은 또 나빠 보이는 수가 또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각자 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헌터 자료 상으로는 어, 34가 나빠 보이는데 어, 또 어, 각자 자료 상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셔서 어, 버리시든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여기입니다. 음. 이렇게 쿠쿠시죠. 어, 쿠쿠시 어, 지금 현재 어, 유견물 중이죠. 어, 이건 뭐 다들 어, 아시 아시고 계시죠. 어, 그런데 문제는 헌터 자료상으로는 쿠이시 지금 유견물 중이라서 어, 출할 시기는 어, 임박해져 있는데 헌터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썩조아 보이는 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터가 고민 중이에요. 9, 19 29 39 현재 6연멸 중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어, 눈에 이렇게 탁탁하게 들어와지는 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더 이제 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 지금 그렇습니다. 필출 그룹에 이렇게 뭐썩 좋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29가 필출 그룹에는 29하고 19가 들어 있는데 어, 화요일에 올려드린 회계분석 자료에 들어있죠? 19하고 29가 들어있는데, 어, 또, 흠결도 많아요, 이게. 흠결도 많고, 9는 흠결은 없어 보이는데, 어, 그, 각 구별, 1구2구각 구별 어, 필출 어, 자료에 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가 어, 그래서, 어, 좀 고민입니다. 여기서 한 수는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속좋고보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필출 그룹 을 6개를 어, 여섯, 어, 여섯 뽑고 나면 이제 보너스 볼 자료가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보너스 볼 그룹까지 일곱 그룹을 이제 뽑고 나면 이제 인각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6, 6연멸 중이라서 필출일 것 같은데 좋아보이는 수가 없고요 여기는 4연멸인데 어, 이34 빼놓고는 헌터 자료상으로 다 좋아보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건데요. 어, 지난 2차에 올려드렸더니 전멸을 했죠? 어, 이제 6연멸이 됐습니다. 1008주기인데요. 어, 6연멸이 됐어요. 음. 어, 여기, 여기도 여기9굳이 들어있네요. 19가 들어있고요. 음,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이 탐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각자 가지신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어, 이게 현재 이제 6연멸 중. 어, 지, 전에 한번 13연멸까지 간 적도 있었죠. 이 주기 자료가요. 이제 그거는 뭐 아주 극히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어, 대개 5연멸, 6연멸이면 출하는데 어, 이번에 차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음, 각자 가지신 재 수나 아, 출가능수 있으시면 어, 한 수씩 댓글로 달아서 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알박기 수가 이제 그좀 자료가 여러 개였었는데 이제 막 어, 그 알박기 수에서 최근에 출연빈도가 좋아가지고는 이제 어, 두 개밖에 안 되죠 알박기 수가요. 그래서 어, 여하튼 어, 알박기 자료가 고정수 찾는 데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에차에도 알파키스에서 어, 도움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모두 마무리 잘 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